제가 학교에서 심리학 동아리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 심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대학과를 심리학과로 정했습니다. 음, 제가 고사이라는게 믿겨지지도 않고 부담이 되는데 어,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듯이 건강한 학습연구소 선생님들이 저를 잘 이끌어주시면 믿고 잘 따라갈 생각이 있습니다.